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죠? 네. 세 종류가 있다. 자, 크게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내면 심리, 습성 심리, 행동 심리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심리라고 하게 되면 전부다 이 행동심리만 가지고 이야기 한 거야 사주라 하게 되면 음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갖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아예 막 내버려 둔 거야 내비로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우리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사주로서 풀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두뇌에서 푼다고 했다 그지 두뇌에서 우리가 숫자 연산 법으로 푼다고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심리 테스트 이런 거 가지고 푼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주도 풀어야 되고 심리 테스트라든지 우리는 심리 도구를 이용해서 행동 심리도 풀어야 되고 이 습성 심리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숫자 풀이라고 그랬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숫자 심리가 되는데 숫자 심리는 세 가지 방법이니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 풀이법으로 푸는 것이고 이거는 숫자 연산법으로 푸는 것이고 이거는 숫자 테스트로서 우리는 풀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숫자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풀 때는 그 답은 전부 다 동일하고 이론적으로 논리와 완벽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여기 궁금한 거야 자 우리가 심리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제 인간 내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도체 뭘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 그제 자 인간이라는 이것이 뭘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진 내용을 우리는 간략하게 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운명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운명 속에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고정이다 고정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 심리 쪽에서 우리가 고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뭐가 사주쪽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고정이 돼있대 이 말이 그지? 운명적으로 고정돼 있는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가 현재 심리학이 응용하고 있는 이런 분야는 뭘까? 뭐가 심리적에서는 뭐가 타고났을까? 답안 한다. <웃음> 이것이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는 최초의 재능이다 재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재능이라는 것이다. 재능이 있다면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가 또인간이 되어있을까 우리 심리학, 측면에서, 심리학 분야에서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적성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이 적성도 보게 게되 되면 그 사이에 심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 하면 어떤 분야가 또 있을까? 성격. 타고난 성격도 있겠죠그지 그것이, 이것이 우리는 일반 본성이다, 본성. 재능도 있고, 적성도 있고, 인간의 본성도 있고, 이런 거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해. 심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심리라거까그 심리가 뭐냐? 물어봐 심리학 교수들인데, 심리학자들인데 물어봐. 심리가 뭐냐? 마음의 이치다? 우리 한자로 풀면 마음의 이치다. 그지 마음이 뭐냐, 이 말이야. 어? 비는 것도 아니고, 안 비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비라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절대로 마음 비우면 뭐든데? 골빈놈 마음을 비아보면 골비놈들 분다이 마음 아보면 골비놈들 겠는지 자, 그러면 운명도 정해져 있고, 재능도 정해져 있고, 적성도 정해져 있고, 본성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여러가지 또 다른 부추적이것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단이 분야 말고, 우리는 체질도 타고났을 것이고, 어?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타고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이것을 변화시킬까? 어떤 것이 변화시킬까? 본성, 본성은 정해져 있는데, 본성을, 본성이 변화시킨다면 안 되겠지. 이게는 변화 요인이 있을 거다.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 그제? 이 변화 요인이 있는데, 변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경. 응? 그렇지. 환경도 되지. 근데 환경도 일부분이다. 환경도 일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 요인은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변화 요인에 우리가 크게 세가지 좌우하는 것이 어리는 어떻게 이거 타고난 자기 운명에 따라서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도 그렇다 이 운명 속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IQ도 포함되어 있을 거래 그죠 그럼 심리는 어떻게 해? 머리 좋은 사람이 심리 작용하는 거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심리 작용하는 것, 다가 되는 거다 응? 이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우리는 내면 심리로 심리는 어떻게 마음의 이치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결정이 이 심리라는 거다. 자 이거 환경과 이런 것은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건도 있고 습으로 정해진 것들 이것이 바로 습성 심리야. 이것이 노력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행동심리를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 이것도 배야 되고, 이것도 배야 되고, 이것도 배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사주에 비해서 우리는 두 개의 더 몫이 더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주 상담하는 사람은 이거 배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럼 우리 심리학과 논학생들 보면 스무는 뭐게 별로 없다 이말이야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갖고 밖에 놓아야뭐별다 심리학, 뭐 교수들이 놓갖고 심리학, 뭐 힐링 센터 하면 퇴직하고, 뭐 이래갖고 하고서는데그 속에 보게 되면 어째 보게 되면 굉장히 어제 보면 좀 재미나 다른 방법이 없다.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 봐봐 심리 테스트 빼야 되고 연산부터 빼고 숫자풀이도 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인간이,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까? 이것을 풀지 못하고, 나머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풀까? 그럼 인간이 뭘까? 생각만 할 건가 그럼 우리 한자로 한번 보자. 인간. 그러면, 아, 인간의 내면을 풀고, 인간의 심리를 풀고, 인간의 적성을 풀고, 인간의 뭐, 이것을 푸는데, 인간이 뭔지도 정의를 안 하고, 우리가 이거 학문을 푼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잖아. 인간이 뭘까요? 이거 차이가 많이 있을 거다, 그치? 오래 살았던 사람과, 어? 아직까지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의 개념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인간이라는 것이 뭘까? 이거 정의를 해야 돼. 이거는 똑같아야 되잖아. 답안할 거다잉? 물었는데, 내가 분명히.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 못 하고, 무슨 심리를 풀 것이며, 무슨, 이거 뭐, 운명을 풀 것이며, 무슨 이것을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아니, 물어봅시다. 인간이 뭐예요 <웃음> 제발 인간은 인간이다 운명은 운명이다 이래가고 우리 상담할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말라 하는데 왜 다락을 하는데 <웃음> <웃음> 자 인간은 말 그대로 푸자 자 사람 인자에 그지 이건 뭐지 사이간이다 그지 그러면 뭐고 이것이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앞에 걸 우리가 뿌리내서 보면 사람 사이 아이가? 이것이 인간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행위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저 무인도에 혼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형체만 생명체, 사람 생명체일 뿐이지 혼자 사는데 이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혼자만 살 때는 아무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 플러스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는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마음을 푸는 거야.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푸는 것이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상호 상호 작용하는 것을 작용하는 이론이 어떻게 해? 마음의 이론이 바로 심리다 심리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한다 뭐할 수가 없는데 뭐그 풀어봐야 뭐, 그뭐 소용 있잖아 이 사람이 밖에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가족 간의 이 심리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웅출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면 공포에 절리 있기도 을 하고 어떤 게는 자기가 대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 엄마 이제 막 달라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연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론이 바로 우리는 심리란 그럼 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심리 없을 뭐, 그, 막, 그거 하고, 막, 이고 혼자서, 그런 거 테스트하고, 친구들 테스트할 때, 올바르 테스트하는, 옛날에 테스트 해볼까, IQ 테스트 한 해볼까? 요 IQ 테스트 할때 어떻게 했어? 학생들 처음 나눠놓고, 그냥 막, 서문이 나놓고몇 시간 만에 적으라 했지? 체크해갖고, 처음부터 들고 갔잖아 그럼, 해를 보자. 단순하게, 우리가 IQ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심리의 기본이다, IQ 테스트는. 그치?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보자, 말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IQ 테스트 한다고. 하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동으로 뭐, 한, 우리 반 40명 공동으로 우리 IQ 테스트 한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아이도 있을 것이고, 막 책이도 막 그냥 안 공부 안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막 수지력이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 시기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의 IQ는 뭘까? 누가 높겠나? 아 공부 말시는 그제? 그럼 이 IQ가 맞겠나? 아이 IQ 테스트한 데는 우리 수리되기 엄청나게많다이 말이야 계산법 그지? 그럼 어떻게 공부 맛 시키나는 당연히 빨리 풀 것이고 처음 보는 아가 공부 어떻게 풀겠나? 좀 우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못 풀다고 IQ가 낮나? 야그거 어기는 이야기 다는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웃음> IQ 테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계에 가게 되면 인문계 공부를 다 하고 지가 농대를 치든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가가지고 IQ 테스트하면 좀 유사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IQ 테스트 하면 되겠나? IQ에 꼭 숫자 계산하는 거 그것만 들어 있겠나? IQ에? 지능이랬다그죠지능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 자, 너는 뭐 감각도 있을 수 있고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재주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발발 그다 해서 그래 말이야그제 그러면 이 IQ 테스트 이을문제가이 이 계산이 많은 이 IQ 테스트 해 가지고 무슨 IQ가 나겠노 누구 말 때나 자 고등학교도 많은 것 중에 각고 출신들 그지 IQ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130 이상 그런 아들끼리 뭐안와 놓고 경쟁을 시키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제 어떻게 뭐 통계 그런데 집에서 공부 안하고 뭐 응? 이런 애들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하고 그 아이큐 테스트 가고 되겠나 그거 누가 1등하고 꼴찌하고 둘이 아이큐 테스트 하게도 누가 높겠노 꼴찌가 높다야그근데 그게... <웃음>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제 노래하는 거 이러면 이거 꼴찌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나 계산하는 거 이거는 공부하는 거는 저, 공부 잘하고할수 잘하겠지. 그거 갖고 무슨 IQ 테스트, IQ 니 90이고, 아니 110이고, 니 130이고. 그거 완전히 흑겝비야 그걸 맞다고 이거 하는 거, 난, 막, 교육청도 내 웃기는 이야기다, 이게. 그게 무슨 IQ가 맞노, 그게. 누구말든, <웃음> 국민학교 가갖고 IQ 테스트, 엄마들 IQ 테스트 한다고 난리다. 아이, 유, 유, 유학원 때부터 엄청나게 수학 공부 시키는 아들하고, 유아우이 뭔지도 모르는 초나이자라고 아이큐 테스트 해 갖고 그건 무슨 아이큐 테스트가 되겠노. 맞나요? 전율을 안 들고. 누구 말대로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하고 에이? 자, 그뭐 시골에. 그뭐고 그 전문대 출신하고 둘이서 아이큐 비교하게 되면 그건 비교 되겠나? 에, 그건 우리 이 하는 거시 이거 뭐 심리학자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우리는 비슷한 의문이 되는데 비슷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호작용을 풀어내는 이론이 우리는 바로 심리야 그러면 혼자서 혼자 있을 때는 이 심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게 아니 그죠 혼자 있을 때 무슨 심리가 필요하겠나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다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 가지고 니네 IQ가 얼마다 그 웃기는 소리고 니네 적성이 뭐다 그것도 완전히 비름물 비름물이지. 이게 제일 좋은 거 생각해봐. 설문지, 여러분, 여러분, 테스트 할 때, 적성검사 그런 거할 때. 아이고, 자기가 올바로 테스트 한 적이 있나? 나는 그거 보고 니는 잘 사나?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얼마나, 너희집 재산이 얼마나 잘 사나? 너희 집에, 우리 집 옛날에 우리 적성검사 할 때. 너희 집에 테레비 있나? 자동차 있나? 자전거 있나? 이렇다잉. 진짜 그런 걸왜 물어봤냐고. <웃음> 아 그런거 갖고뭐적성검산 한다고 해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은 우리 적성검사 하면 어떡해 너그 집에 벤즈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아몇 cc 어, 이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도 몇평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서울 이 말도 안되소리서 음. 그거는 돈으로 따지는 것이 무슨 색성검사야 그게 왜 네? 그거는 적성검사도 아니야 그거 진짜 교육청 그거 그 이거 심리테스트 뭐 적성검사하는 이 교육청 담당가 그거 진짜로 그거 뭐 머리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이+ 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야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잖아 현실이 누구 말 때는 뭐 적성검사하게 되면 누구 말 때나 파워팰리스 어? 저쪽에 있는 아들하고 저는 그거만 하고 그지 저쪽에 우리가 뭐 어떻게 옆구리 이쪽에 있어 뭐이 아들하고 비교되겠나. 비어 되겠나? 아, 그걸 똑같은 실문지 갖고, 똑같이 테스트 해갖고, 니는 IQ 얼마고, 니 적성 얼마고, 그가 어기는 짓이다. 우리 교육청이 알란가 모르겠다. 내가 이러면, 와, 교육층 진짜 답답다 그것도 테스트라고, 이? 그논리성으로안 맞는 거잖아. 그거 완전히 지금 미친 짓이야. 그거 놓고 돈 수억이 갖다 놨는 그거 한다고 조, 종이 아깝다, 종이 아까워 이? 그거 설문지 만드는 그 교수들은 어떤데 사고로서 했는지 모른다. 그럼 이런 분류를 해갖고 하인문게 아, 하는 아들. 막 성적이 몇 프로 있는가. 이 분류를 해갖고 테이 선문지 그게 해야지. 똑에서 선문지 이렇 이름도 안 넣는 거 갖고 쭉 해갖고 그 자기 빼기 해갖고 그 자기 빼기 하는 게나의 공부가 그게. 자기 빼기가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안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졸업하고 나면 서문지 하나도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것은 흑우가 많다 내가 인제 불리한 거 체크해 본적 있나 너, 우리 집못 사는데 그제 좀 누구, 객관적으로 보면 뭐, 누구말따 수천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수백억이 있는 수십억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수억밖에 없다면 이게 제일 누구말따는 제일 못 사는 사람 아이가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아파트 한대 있다 하면 지금 우리 집 중산층이다 이렇게 답했지 그 무슨 중산층이고 그게 그게 보면 싹 꺼지지 그쵸. 그렇죠? 그렇게 답했어. 그럼 이 설문지가 얼마나 허구냐, 이 말이야. 응? 네? 니네 잘하나? 누구를 더는 생각해보자. 그, 뭐, 무용을 시켰다. 엄마가, 그래갖고, 어린애들을 무용시켰다. 이건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니네 무용 잘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니몇년배한노 네 이렇게 될까, 이거, 그제? 그지 그러면 무용 배한 사람은, 무용 잘하나?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배운 사람은 잘한다고 할 거지. 안 배운 사람은 못한다고 할거야이가그제 그런데 재능이 그렇나? 이건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지. 시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나. 그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시키실 때. 그지. 똑같이 선생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시켰을 때 그것을 테스트해야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 구별이 되는 거지. 아, 막 시도 차례 없다.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전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에는 전부 다 걸어다니는 사람밖에 없고, 이런데 그거 뭐 비교해갖고 되겠나? 그렇지? 우리는 그리 허구 속에서 허구적거리면 안된다요 그리 허구 속에서 허구적거리지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푸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인간이란이 존재가 정말로 필요한 거야 인간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그죠? 인간을 모르고 인간의 심리를 푼다는 거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보게 되면 저거 뭐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인간이 뭐냐고 물으면 답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로 답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부르면 되겠지, 되겠지?